안녕하세요 문의 2단계 배움의 나무를 담당한 이정옥입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의 2단계 배움의 나무 3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 속 기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따가 읽으실 준비 됐나요? 햇섭 햇섭 손녀 주연이가 햇섭을 알려주었다. 햇섭은 영어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우리말로는 식품안전인증 식품안정인증이라는 말이다 햇석 표시가 붙은 제품은 생산부터 유통까지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물건을 살 때에 햇섭 표시가 있는지 확인한다. 특히 어묵을 살 때에는 햇섭 표시를 꼭 확인한다. 햇섭이라는 용어가 참 생소하지요? 햇섭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말인지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햇섭, 햇섭 이 말은 우리말로 식품안전관리인증 식품안전관리인증이라는 뜻으로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안전하게 관리해주는 제품에다가는 햇섭이라는 표시를 붙인대요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햇섭이라는 용어가 있는지 무심코 지나왔었는데 앞으로 한번 살펴보면 우리 주변에도 있다는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그럼 햇석이라는 표시가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생긴 이런 모습들을 전부 햇석표시예요 어, 이런 기호를 여러분들 찾아 보신 적 있나요 그림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그 모양은 똑같은데 그 특징이 조금씩 다르지요. 햇석 인증 기호인데 이 햇석 인증 기호는 제품이나 업소의 특징에 따라서 색상이나 크기가 다르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표시를 어디에선가 본 적이 있나요? 혹시 안 보셨다면 앞으로 어떤 물건을 살 적에 무엇 이런 표시가 있는지 없는지 유심히 한번 살펴봐주세요. 그러면 햇섭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햇섭 손녀 주연이가 햇섭을 알려주었다. 햇섭은 영어를 줄여서 부르는 말이다. 우리말로는 식품안전관리인증 식품안전관리인증이라는 말이다 햇썹 표시가 붙은 제품은 생산부터 유통까지 안전하게 관리한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물건을 살 때에 햇 표시가 있는지 확인한다 특히. 어묵을 살 때에는 햇서 표시를 꼭 확인한다 여러분들도 한번 어묵을 살 적에 어묵, 어묵을 보면서 이런 표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어떠한 내용들에 따라서 여러가지 색상이 있으니 내가 보고, 보고 있는 어묵에는 어떤 그림으로 되어져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해석 기호만 되어져 있는데 이거 말고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림으로 된 기호가 여러가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표시되어져 있는 모습 보였나요? 일기예보를 볼 적에 보면 맑음이라는 이런 표시들 다음에 방향 표시를 나타낼 적에는 동서남북 4자라고 쓰여져 있는 것처럼 이런 모양으로 나와요 또 여기 나와 있는 모습은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햇어 표시네요 햇어 표시 오요 모습은 어디에서 봤나요 여러분들 한번 또 살펴보세요 또 세탁을 하는데 옷감 속에서 살펴보면은 손으로 짜면 안됩니다 라는 요런 기호도 보신 적 있나요 요거는 옷감 옷감 물 빨래를 할 적에 손으로 짜지 말아라 라는 표시였어요 또요 그림은 담배 피우는 모습인데 빨간색에 안된다 라는 이렇게 빨간 표시에 되어져 있으면 이거는 금지한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담배 모습이 나와있으면 담배를 피우면 안됩니다 또는 여기에 자전거가 있으면 자전거가 있고 빨간 표시가 되어져 있으면 자전거를 타면 안됩니다 또 사람 표시 걸어가는 모습이 있고 빨간 표시가 되어져 있으면 걸어가면 안 됩니다 라는 표시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볼수 있습니다 또요 모습은 어디에서 보셨어요 여러분 약국에 보면은 이런 표시가 되어져 있는 거 보셨나요 약국에 대한 표시입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 주변에 기호가 많이 나와 있는 거를 알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 그림으로 되어져 있는 여러 기호를 찾아볼 수 있나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기호 나와 있는 것 중에 관계 있는 것끼리 우리 한번 찾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이지요? 삼각형으로 되어져 있는데 사람이 미끄러지는 것 같은 듯한 모습 보이나요 요거 요 그림은 무엇일까요 네 미끄러우니까 조심해라 라는 표시 맞지요 그래서 그 표시는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세요 라는 미끄럼 주의 표시입니다 두번째 그림 미끄럼 주의 표시 두번째 그림 어? 사람이 나가는 것 같이 보이네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문이 있어서 어딘가 나가는 모습이에요 요거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비상구라는 표시입니다 비상구라는 이 표시는 여기에 보면 비상구라고 쓰여져 있죠 이쪽으로 줄을 그으시면 되겠네요 이번에는 세 번째 그림 오, 새가 날아가는 듯한 모습인데 어디에서 보셨어요? 비둘기의 모습을 형상화했어요. 어디에 가면 여러분 보실 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디요? 네 맞아요. 비둘기는 우리의 소식을 전해주는 새다라는 걸이 모습이어서 비둘기의 모습을 우체국에 편지 보내는 곳 이런 표시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표시는 우체국 표시입니다. 우체국은 어느 쪽에 쓰여져 있나요? 요 위에 쪽에 쓰여져 있죠? 네, 우체국 표시였어요. 야, 마지막, 네 번째 그림. 손의 모습이 있는데 아까처럼 빨간 줄로 가운데에 선이 그어져 있지요요거는 하지 말아라 라는 표시예요. 근데 손이 그려져 있으니까 뭐겠습니까? 손대지 마세요. 이거 손대면 안됩니다. 라는 표시를 표현할 적에는 이렇게 손을 그리고 빨간 선으로 그어서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 표시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줄을 잘 그어 보셨나요? 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있는 그림은 미끄러지는 것 같으니까 미끄러우, 미끄러우니까 조심해라. 라는 미끄럼 주의 표시. 미끄럼 주의. 두번째 그림은 문으로 나가는 표시예요 비상구 표시입니다. 세번째 그림이요. 비드, 비둘기라고 얘기했어요. 우체국에 한번 가보세요. 우체국에 가면 이런 그림이 있을 겁니다. 우체국이에요. 마지막 네번째 손의 모습인데 빨간선으로 그어 놓았지요? 요거는 손대지 마세요 라는 표시라고 했어요. 손대지 마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기호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 많이 찾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어도 좋아요 또 찾아서 오릴 수 있는 모습이 있으면 오려 가지고 공책에다가 한번 여러 가지 기호를 붙여 봐 주시겠어요 오늘은 생활 속의 기호, 어떤 기호들이 우리 생활 속에 있는가 글로만 표현되어 있지 않고 그림으로 우리의 얘기를 표현해 주는 것을 생활 속 기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알으셨나요? 그리고도 관심을 갖고 공부해 볼수 있겠어요? 이렇게 교실에서 수업 안 하고 여러분들에게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데 오늘 공부 즐거우셨나요? 아유 큰 소리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그러면 세, 생활 속에 기호 읽기 여기에 햇섭 했습, 햇섭이라는 표시 공책에다가 두 번씩 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 속의 여러 가지 기호를 꼭 찾아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